아 이게 폭탄이 터져서 얼룩이 묻은 게 아니라 여기는 원래 얼룩이 묻어져 있네 이걸 문 언제 열려 있어요? 이거 문 언제 열렸어? 어,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랜만에 찾아오는 또 비세라 영상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나태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초심을 잃은 모습 그래서 어, 오늘은 좀 초심을 되찾고자 아주 간단한 맵 튜토리얼 맵을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창작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뉴 제니터 트레이닝 새로운 청소부를 가르치는 튜토리얼 맵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자 일단 맵부터 간단하게 둘러보죠 이때까지 비세라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분들이라면 은이 맵을 보시면 굉장히 충격을 먹을 수도 있는데 진짜 겁나 작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끝이에요 <웃음> 약간 그 배치를 보니까 약간 우리 사무실이랑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여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것 같군요. 네, 이렇게 버려봅시다. 그래 요 오늘은 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조그마한 맵을 두시간에 걸쳐서 청소를 해보는 건좀 무리일 것 같고 <웃음> 한 30분 만에 청소를 해봅시다 요즘에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요즘 뭔가 영상을 찍는데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생방송하는데 자리를 계속 비우고 막 너무 설렁설렁 방송하는 것 같다 물론 저를 깊게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좋으니까 제발 방송만 켜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내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큰일 났어요 이거 10분 내로 청소 끝나게 생겼거든요? 아 이거 통 하나면 이거 다 차겠는데? 이거 참여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웃음> 청소가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어... 지금 걸레질도 할수 있는 장소가 없어 피가 없어 이렇게 된 이상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좋좋좋 그렇습니다 어? 뭐야? 여기 문안 열렸었잖아 This hole hasn't been cleaned in a while 이 복도는 아주 오랫동안 청소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기본적인 조작의 조작법을 알려주는 그런 로그인 것 같아요 뭐 대걸레를 이용해서 얼룩을 지우고 물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빨아라 아 이게 여기를 청소하면은 단계적으로 문이 열리나봐요 나 아, 맵이 진짜 더 있는지 몰랐는데 야 그럼 빨리 청소를 하면서 이제 또 참회 시간을 이거 박혔다 큰일 났다 저기요? 야, 야. 아 너무 더워. 아니 진짜 죽어도 안 나와 이거. 아 리겜? 아 리겜 하긴 좀 그런가? 아니 리겜 하자야아 <웃음> 내가 이게 맵이 더 있는지 몰랐잖아. 아나 이거 리겜. 자 그래서 <웃음> 자 돌아왔구요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상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어, 일단 쓰레기를 좀 치워봅시다 그럼 문이 열리겠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저기가 문이 열리냐? 안 열리네 이 조건을 모르겠다 일단 청소를 해보면서 알아가죠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22년 12월 18일인데 바로 내일 저희가 이사갈 집에 방음 시공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중입니다. 내일 내일부터 진짜 방음 시공에 돌입을 해요. 어, 뭐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이면은 저희는 이사를 다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보스가. 3D 모델링으로 예상 도안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뒤쪽에 불 들어와요. 이렇게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VR도 하고 레이싱 휠도 하나 설치해서 유로트럭도 같이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토크도 하고 청소도 원래는 토크가 기반이잖아요. 청소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운전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잡담을 나눌 수 있게 됐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v r 공포게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해보고 싶고 희쁨이 데리고 와서 요리 방송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책상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냥 이제 완전 컨텐츠 방으로 꾸미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느라 좀 고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좀 성격이 어두워져서 저도 모르게 게임에서 막 짜증도 자주 내고 맨날 돈돈돈 돈돈 이러면서 돈 타령만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피드백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항상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 맨날 찡찡대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지. 초심을 되찾자.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난, 자, 그래서 이제 초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회의에 져버린 거죠. 아. 이게 폭탄이 터져서 얼룩이 묻은 게 아니라, 여기는 원래 얼룩이 묻어져 있네. 이거 문 언제 열려있어요? 문 언제 열렸어? 진짜 희한하네 이거 시스템이 되게 특이하다 이거 대걸레질 을 하면은 그럼 또 이중에 이 이방 하나가 열리는 거야 빨리 해보자 그래서 막 비세라도 안하고 방송 키면은 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면서 후원만 해주세요 이러고. 또 자리 비우면은 알아서 들 후원하면서 놀겠지 했는데 와 야 얼룩 다 치우니까 문이 열렸어 허어 진짜 너무 신기한데 맵이? 대박이다 진짜 그런 쓰레기 스트리머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거죠 갑자기 좀 정신을 차렸다 아니 정신을 차리려고 비세라를 켰다 아, 많이들 질타해주시고 플레임이란 사람 좀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여기가 니트로젠 여기 분리수거 하는 방이네 여기는 청소 게임을 너무 오래 하다 못해 자기 자신이 쓰레기가 되기로 한 참된 스트림 플레임 는대체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도 아니 근데 저런 후원은 괜찮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컨텐츠 안 찍고 계속 돈을 후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방송 시스템 때문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컨텐츠 컨텐츠를 찍기 시작하면 후원을 안 받거든요 영상에서 이제 막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컨텐츠를 찍고 있을 때 후원이 엄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컨텐츠 안 찍고 빨리 후원만 해달라 이런 그림이 돼버린 거야 내가 컨텐츠를 찍기 시작하면 후원을 못 받으니까 잠깐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 니트로젠 니니니코니코니 니코, 아! 이트로젠 나는 여전히 컨텐츠를 찍을 때 후원으로 인해서 몰입감이 떨어지거나 막 시청자분들의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되게 모호해서 후원을 아예 안 받았었는데 방금처럼 내가 이렇게 토크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약간 드립치듯이 저런 식으로 후원하는 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저런 거를 하나 둘씩 이제 허락하다 보면 은또 악질적인 스트리머가 계속 후원으로 도배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원천 봉쇄하려고 후원을 안 받았던 거야 악질적인 스트리머가 아니라 악질적인 시청자 미안해 말 잘못했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방송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지 사인세개 따따따 아주 이쁘게 지금 분리수가 다 됐는데 왜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란색? 노란색 배럴과 파란색 배럴은 차이가 있어요? 허어, 노란색 배럴은 그러면 은 이렇게 두는 거야?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거 분류, 분류를 분류 해서 놔야 되는 거야? 어머머머 세상에 진짜 그런가 봐난 배럴이면 다 통일되는 건줄 알았는데 오! 이렇게 분류해서 가니까 여기가 열렸어요 대박 대박 아 이제 소강로에 대해서 이렇게 와난비사라의 v 도 모르고 있었구나 허이 트레이닝룸에서 이렇게 배워가는군요 여기에 또뭐 메디컬 이 응급치료 키트는 이런 곳에다가 꽂아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이거를 여기다가 딱 놓고 받으면 문이 바로 열려버리네요 와 야, 이거 맵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그치 이런 것도 이렇게 열어서 일단 씨앗을 심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씨앗이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결전구백결전구를 꼬리에 맞춰서 이렇게 이거 씨앗은 여기에다가 심는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심어야 되고 자, 심어졌죠? 외계인 알 저게 외계인 알 배양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외계인 알을 이렇게 살며시 올려놔주고 닫아줘요 굿. 저기 상태노말, 노미날 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정상인겁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동그랗게 생긴 곳은 개틀링을 꼽는 곳이에요. 보안용 총. 이거 우리 예전에 많이 봤죠? 이것 때문에 난리 많이 쳤던거. 자, 꽂아주고 여기에다가 탄창도 넣어주면 될겁니다. 뭐, 비세라. 우리 많이 봤잖아 그지? 비사라 많이 보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장작분들 중에 장작들은 뭐 필수로 거치는 컨텐츠가 비세라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최근에 장작분들 중에 비세라 너무 재밌어 보여서 샀는데 영어여가지고 플레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세라 꿀팁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세세하게 다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꼭 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비밀번호 푸는 곳인데 깜빡거리는 거 찾아야 돼요. 깜빡거리는 거. 화면이 깜빡거리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보셨죠? 깜빡하는 거. 18731874187 5 열어 보려 했죠? 자, 이거 문서에 써있냐 코드 is 디스 도어 이즈 헤 n t 인 디스 PDA. 1875 아 뭐야? 아 여기 여기 비밀번호 여기 여기 세서네 이거. 그럼 이거는 아여기에선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해킹하라고 나와있네. 맞죠? 4 맞죠? 2칠팔이야 빨리! 건 뭐지? 이건 그냥 청소 아니, 청소용 총 아니야 이거? s h 윌더? 레이저 이름이 윌더야 그니까 러 결국에는 이 총은 쓰레기인거 맞네 그니까 이 총이 이런 무늬를 만들었고 나는 레이저를 가지고 지져용 아니 그리고 이거 뭐야 외계인 3D인줄 알았는데 무늬였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그냥 3D인데 이럴수가 그림이라니 이거 뭐 오래 지지면은 불 붙는다 그리고 새로운 구멍 생긴다 그리뭐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몸소 겪었잖아요 우리가? <웃음> 뭐 모를 수가 없죠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짓하다가 많이 혼났죠 오 열렸다 열렸어 와이맵 진짜 쩐다 어 여기는 뭐야 갑자기 본론이야? 어아 아, 방이 아 이제 실전이구나 와야 진짜 대박이다 이맵 야 이거 거의 뭐, 진짜 공식 튜토리얼로 써도 되겠는데? 왜 이러실까? 에이씨, 소각로가 코앞인데 그냥 갖다 던져 아! 그리고 비세라 노딱 때문에 좀 찍는 거 살인다고 했었잖아요 저번에 케빈 형이랑 글라세 씨랑 찍었던 영상 두 개가 연속으로 노따기 붙는 바람에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는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은 이제 문제가 맞습니다. 유튜브 상의 문제가 맞아요. AI가 그거를 판결을 내렸고 AI가 판결 내린 거는 이제 검토 요청을 해도 그냥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비세라가 왜 노딱을 받는지 그걸 알아봤는데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의 비세라가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동물의 내장?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단어야 잘 쓰이지 않는 그 단어 때문에 노딱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영상을 등록할 때 이게 무슨 게임인지 제목을 적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내가 진짜 열심히 꼬박꼬박 비세라를 영어로 적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노딱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업로드 했었잖아요 그때는 비세라란 말을 전혀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노딱이 안 붙더라고 <웃음>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조회수도 다 초기화됐잖아 유튜버가 자꾸 억까해 그래서 앞으로는 비세라라는 말을 안하고 그냥 청소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체라는 말도 안쓸 거예요 저는 시체도 되게 노다 받을만한 그런 단어여서 그냥 그냥 깨끗한 청소 게임 우린 앞으로 이제 청소 게임이라고 하면은 그냥 비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 이런 모자란 스트리머 계속 끝까지 함께 사랑해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언제 초심을 잃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동안은 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요즘에는 이제 트위치가 다시 보기가 지원이 안 되면서 유튜브 스트리밍도 동시에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저 시청자분들 채팅창 보시면은 닉네임이 빨간 거는 유튜브 채팅이고 보라색은 트위치 채팅인데 유튜브 스트리밍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 야 그리고 요즘에 왜 댓글에 슈퍼 센스 잘안 해줘? <웃음> 응. 응 앞으로 영상에 후원 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장작권들이 지금 37만 6천 구독자가 야, 아닙니까 제가 진짜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루도 아니고 그냥 제 영상에 딱천 원씩만 슈퍼탱스를 올려주신다? 야 36만 곱하기 천 해봐 3억 6천인데? <웃음> 에? 맞아? 와 사, 3억 무섭네. 자 이제 초토 리얼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히쁨이 생일이었네요. 일단 이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히쁨이 생일을 잊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여기로 댓글을 달아서 히쁨이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히쁨이 생일은 12월 17일입니다. 내 생일은 몰라도 되니까 히쁨이 생일은 챙겨줘. 원래 축하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해줄수록 좋잖아. 첫... 내 생일 언제냐고? 딱히 내 생일에 뭔가를 받고 싶어서 말하는 건 아니야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건데 7월 7일입니다 정말 외우기 너무 쉽다 그죠? 벌써 외워버렸죠?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죠 아주 깔끔해요! 자 쓰레기는 다 버렸고 여기가 크레이츠 노란색인데 이, 이 서류박스를 여기다가 놓는 것 같아요 맞나? 여기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크레이츠가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사인은 어디다 놓지? 이거? 두는 곳이 있어? 사인헬로사 싸인 아까 이전 방에 있지 않았냐고? 애거왜안 심어지냐? 어 심어졌다 참고로 식물은 굉장히 폭풍성장합니다 발육이 아주 좋은 씨앗이에요 하나 더 여기다가 뭐야 이거 안 버리고 있었네? 어? 야 그러고 보니까 레이더로 감지하는 거는 안 가르쳐준다 이거 구현하는 건좀 어렵나?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야 레이저야 뭐야 여기에 레이저 없어. 전방에 있는 거 가져와야 돼? 레이저! 레이저! 어? 레이저 끝났고? 유튜브 볼 때마다 익셉션 날. 하실 때 많이 웃었습니다, 키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외칠 준비합시다. 자, 레이더로 한번싹 스캔해보고. 어, 깨끗해. 다 정리됐어. 자, 이제 들어가면 다 같이 외치는 거야. 퇴근하자! 퇴근쓰! 결과는! 익셉션예 yeah! 그렇지! 튜토리얼도 아주 가볍게 1 0 1 아주 훌륭합니다. 42분만에 튜토리얼 맵을 전부 다 끝냈군요. 익섭션 <웃음> 자, 좋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같이 튜토리얼 진행하면서 전부 다 풀어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는 플레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지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다음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5화 종료